안녕하세요. 미스티코 티타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하트 블럭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하트 블럭 키링은 가방 장식이나 에어팟 키링으로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저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